시간을 가지세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흩어져요. 야 흩어져. 안녕히 계세요. 네. 번, 3 번, 3 번. 야 이거 왜 점서밖에 안 돼? 오. 우와 우와 잘 보여. 짚라인 타가 봐. 와. 야 우리가 오마이갓 너무 신기하루두. 들어와 인태준. 우와 진짜 시작. 신기하다. 우와. 한이 여기 보여요? 저거 이, 뭐야? 뛰는다니까? 우와 말도 안 돼. 이소진 아침에 하기. 오케이 <놀람이> 오케이. 내손 누가 나와? 내 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 스마일. 해치. 히트. 찬, 찬이가 같이 왔잖아요. 아, 네네.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고 싶다고 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재밌었죠. 아, 예. Okay. I think it's here. Yeah, i 맞아 맞아 r e It's here. It's here. It's here. We a r r e We are h r e We are here. We are r e We are here. 야 흩어져 r 안녕히 안녕히 2층 센터로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아, 와 r 와나 v r 총 게임 너무 해보고 앞머리 까길 잘했다 나는 손 소독도 한 번씩 하자 어? 이쁜데? 야, 얘왜 이뻐? 어? 뭐야 이쁘지 않아, 얘? 머리 까서 그런가 보다 되게 이쁜데? 어, 아, 신기해 뭐야. 신기해 진짜 오랜만이다, 2년 만이야, 3년 만인가 형 게임 게임 야, 그거 아니야? GK? 사잘 맞으실까요? 네 야, 수빈아 들려? 들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나도 리는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이스트리, 이스트리, 이스트리. 피가 끌어올라. 네. 우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후후 오오오야야야스이야이 스릴하게 가는 거지스이야하게 후후 아야아야아야 뛰지 뛰지 뛰지 마. 마. 아, 마. 아, 여기 스하게 익스트림하게. 익스트림하게. 아 여기 너무 무서운데 야. 여기 어떻게 가? 아야 여기 너무 무서워. 아! 무원도지. 뭐 무도지 뭐 아, 야. 야 이거 아, 진짜 여기 너무 무서운데? 익스트림하게. 오야오아우야 어, 어. 아, 어. 이거 야, 이거 뭐야 뭐야? 오, 오, 오. 아니, 발 아이 발아아파 발 아파. 이거 발아파. 야야야 혼내 이거. 아, 야, 야 야. 좋아 익스트림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 아, 아 무서워. 호, 호, 호. 뛰어요. 아 무서워요. 아리 뛰어. 빨리 가란 말이야. 아 무서워요. <웃음> 형, 빨리 떼기고 그냥 그냥 뛰면 돼요. 아 무서워. 아 빨리 가란 말이야. 아, 자자 자.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무서워 세준아 빨리 아 바꾸고 싶다. 아니 형이 먼저 가지 내가 가지. 쇼아 가 가. 중간에 서면 어떻게요 해안 서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할게 어. 아. 아 빨리 가라고 우리 3 0분더 여기 있을 거야. 아. <웃음> <웃음> 안 보여요. 보인다. 들어왔어요. 광이요 어, 나는 광이인데광요 광야. 나도 광이야. 있어. 앞에 오르라 있어 오르라. 오, 뭐라 오. 오.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내가 지켜 줄게. 어, 나와. 나! 오, 뛴다, 뛴다. 얘 뛴다. I got it. 어디 있어? 오, 오, 오! 야, 태준아. 아, 왔다, 왔다. 야, 수빈이 쪽 맞다, 수빈이 쪽. 오 어, 뭐야? 뭐야? 오. 야, 야 수빈아 맞다, 수빈아. 어, 밑에, 밑에, 밑에. 아, 뭐야? 뭐야? 아, <웃음> 아 잠깐 하지 말아봐. 아, 간지러워간지러워 아,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웃음> 멈춰. 야, 머리를 싸 머리를. 야, 야, 셀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시계형 쪽, 시계형 쪽, 시계형 쪽. 시계ón 쪽. 어, 야, 내 패, 내 패. 헬프해 헬프면, 내 패. 오케이. 3번, 3 3 3 1, 3번. 3번. 번. 어, 뭐야?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다. 야, 뒤에, 뒤에, 뒤에. 야, 저 로봇 우리 팀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로켓 온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오케이, 로켓, 로켓, 로켓. 그럼 어디서 갈게? 어. 아. 어? 어? 먼저 갈게! 어? 어? 어? 어? 녕 어? 야, 야, 야, 야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땅땅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거 뭐야? 씨야야야야야한번 어, 아, 도전해 볼게.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이거. 야. 자, 자. 아, 아. 아 이거는 뭐 쉽네. 어. 이 정도는 뭐. 아이 정도는 해볼 만하다. 이것도 아 이거는 이건 못하겠네. 이렇게 하라고. 해봐 해봐 이거 어떻게 하? 나번 해볼게. <웃음> 야 그냥 가. 야 그냥 가자. 아니 그냥 가 모르겠다. 이것도 스킵해야 돼. 아, 일단 일단 스킵해. 이거 딱 봐도 이거잖아. 이렇게 퐁당퐁당. 어 퐁당퐁당. 이것도 딱딱 전광석화. 스스스스스스 스. 잘하는데? 아아 오저 <웃음> 간지럽히신 <간드로피신> 분 누구예요? 할수 <웃음> 아, 있는데? 아 몸이 너무 간지러워 누가 간지럽지? 아, 어? 나나 2층 가볼래 나도 2층 가볼래 뭐야? 일단 뜯겨? 2층 가볼까? 승식이 형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봐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좀.. 네네 출발 출발. 오. 오. 어 뭐야? 오. 여기 잠깐만 아, 이서 이런 말 보내. 출발하시 네, 알겠습니다. 되신 해 신기해. 오! 오. 당겨 보시겠어요? 벽이야? 네. 뭐야? 무서워. 네. 우와. 야, 야, 이거 무서워. 아, 네, 우와.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 <웃음> 이거 잡으면 되나? 어, 어, 이거 잡으면 되나? 어, 안돼, 아, 네, 어렵네. 이거 야, 때. 야, 네. 야, 여기 뭐야?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무서. 우와. <웃음> 야, 오. 이거 너무 무서. 워 야, 경찰, 이게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가? 어, 대박. 오, 어, 어지러. 야, 이거 어떻게? 해내 어. 손으로 어떻게 가 이걸? 오, 우와. 오, 야, 엄청 흔들려. 오,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한 대지 말아 없습니다. 진짜 넘어질 것 같아. 오, 야, 무서워, 무서워. <웃음> 네. 이건 뭐야? <웃음> 네. 우와.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와, 진짜 무섭다 이거는. 와, 어, 이건 좀 낫다. 와 이거 야, 진짜 무섭다. 대박이야, 진짜. 이거 약간 그거 이거 약간.. 아, 오징어 게임 같다.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이야! 아! 아! 어, 발바닥. 아 발바닥! 아발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여기 오징어 게임이야, 수빈아! 아! 아 내봐 내봐 내봐! 나 아, 버리고 가지마! 아아 아. <웃음> 이거 바네 <바로> <웃음> 너무 무서운데? 이 정도면 응, 출발 드리는 중이야, 형. 출발! 오. 오, 저기못 가는 거잖아? 나 배신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 줌 라인이야? 줌 라인이다, 줌 라인. 달려간대. 가 내가 달려가야 돼. 자, 하나, 하 둘, 셋! 오, 어머. <웃음> 오, 어 오, 어 어, 뭐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안될까요? 와 진짜 재밌다 짚라인 진짜 재밌는나 짚라인 탈래 짚라인 짚라인 또 어떻게 타러 가? 아또 가야 돼? 한번한번더 가게 아난 발바닥이 너무 아파 발바닥 아파! 발바닥 아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이거 마, 했으면 이거 그냥 막 일어나면 되네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안전해 <웃음> 어, 뭐야? <웃음> 너무 안전해 뭐야 <웃음> 안전해 <안전합니다. 웃음> <안>, 그치?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아, <안전해.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야, 너무 안전해 스미야 <웃음> 승현, 뭐야 이거? 너무 안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안전 최고야. 준비됐어? 아, 됐어. 됐어. 갈게요. 와. <웃음> 아, 니다하늘니다 와, 대박. 안 나. 안돼 안돼. 어어와와 okay. 아이 귀여워 귀여워 와어 재밌다 이거 소네 이거 약간 마마 마이클 마이이딱 조던 조그 자세 아니야 이거 딱이해서 하나 해서 오케이 예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오, 오, 오, 오. 야, 야, 야, 야, 야. 야, 막 그게, 그 하는 거 아니야? 자, 쿠빵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자. 자. 아. 아! 야! 아, 힘들어. 야, 야. 아,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세 시간 못 들겠어요. 아, 아,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든데? 아. 아. 집에 데려다줘요. 아, 아, 너무 힘든데. 아, 태준아본 어? 게임 하러 가자. 필드로 가자. 그래? 아. 이게 생겨가겠다. 아, 아, 아, 그 아. 아, 이, 이, 아, 아, 태준아. 아, 아, 하아 아. 아. 아, 아, 띄워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오지 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지지마 아, 안 돼. 안 돼. 아, 너무 힘든데? 하얗게 물찾았다. 어? 뭐야? 여기 아래 움직이고 있구나? 오. 내지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어, 이거 어떻게? 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웃음> 아 이거 어려운데? 뭐야 거기 어. 어때? 정식이야. 정신 없구만. 와 이거 안될것 같은데 철봉 힘들어서. 어.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타는 거구나. 아, 아 조심조심. 아. 어, 조심. <웃음> 아, 아, 아, 아. 어. 뭐야 꼭그 아, 게두 쪽으로 가야 돼? 아. 오오오오와 이게 진짜인지 지금 지금 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엄청 어려운데. 와 이거 구름다리 아니야, 아. 구름다리. 와 진짜 힘들어. 야, 나고 하겠어. <웃음>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 하데? 야 이거 어떻게 해? 허. 어, 이거 해 봐.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웃음>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아니 야! 이거 너무 어려워. 탄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응설레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빨리 가. 와. 아가야 수민아. 오. 이거 할수 있겠어? 와, 아 이게 높이 이거 높은 거다 이거 해야겠다. 너무 <웃음> 힘어지금 아. 와. 아, 아, 이 장갑 왜안 줘? 야. 아, 이장갑있어이장갑 있어. 아, 있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정찬아, 이거 진짜 어렵다 경찬아, 너가 해야지 우리 할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건가, 그냥? 할수 있어요 경찬아, 할수 있어 어, 야,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아. <웃음> 치트, 치트 치트 킥었네 한마 해보 해보고 싶은데? 오! 어떻게 <웃음> 탄생해? 아, 이거 <웃음> 왜...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이건, 이건 뭐지? 어떻게 가냐 아하. 어떻게 갔어? 이렇게 하면 되지. <웃음> 뭐야? 왜 잘해? 뭐야? 왜 잘해? 뭐야? 어. <웃음> 형. 어, 어? 형, 그내 타? 우리 어. <웃음> 이거, 이거야. 이거야, <웃음> 이렇게 가야 돼. 그걸로 이렇게 두두두두 해서 가는 거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발안 아, 돼. 발로 안 되네? 발안 돼. 왜한게 맞아. 이난 <웃음> <계속, 웃음> 어떻게 가? 해서 옮겨가. 옮겨가야 돼. 아니, 승식이 형 했어? 몰라. <웃음> <웃음> 계속 저렇게 <웃음> 가야 돼. 아, 이 <이거> 해보고 싶은데. 나이고 <웃음> 싶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막고 있다 나 막고 아, 있봐 이거 게 해야 돼 이거 야야너 거기 봐. 세준아 형이 뒤에 할게 형 쯔쯔 뭐야 쯔쯔 여기 뭔데 뭔데 뭔데 사막이 뭐야 사막이 사막이 뭔데 야야 아,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얘가, 뭐야 왜야 아, 이거 왜 없어 아아아아아얘 이상해 아, <웃음> 여보 <여봐. 여봐, 진짜. 웃음> <웃음> 저거 뭐야 기제한다니까아물 위를 걷는다니까 와 어. <웃음> <웃음> 말도 안돼 아, 아니 어떻게 저런 속도가 나와 아니,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겨 저거를 3대3으로 뭐 할래? 아, 빨리 갈게 무조건 병찬이랑 봐야 아, 제... 병찬이 형 재규어야 재규어 제기 무조건 거... 병찬이랑 해야 돼 재규어야 하재규 가자 가자 하. 오 빠르다 <웃음> 세준이 형은 빠르다 야너 나랑 해볼 아, 근데 병찬이 어. 진짜 빠르다 어. 야 내기하자 3,3,5 릴레이하자 릴레이, 하자, 릴레이. 아. 저기 터치하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기씩 하자 팀원 뽑기 어 팀원 뽑기 나랑 할래? 바이 바이 병창야나수빈이 아, 아,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날씬 다람쥐로가이바이 보. 정해졌다. 환자할게. 오! 오! 오. 셋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고! 고. 달려. 달려. 달려. 어, 저 달려. 야! 달려! 어! 차 달려! 빨라. 둘다 빨라. 둘다 빨라. 둘, 다 빨라. 어, 둘, 다 빨라. 둘다 빨라. 빨라. 와, 빨리 와. 빨리봐. 빨리봐. 빨리봐. 빨리봐. 오케이, 안돼 오케이. 아, 아, 있어.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하자. 자, 대 세, 두한 세, 두한 세. 이어, 이어, 이어, 이와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겼 이어, 이어, 이겼이케 이어, 이케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넘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 이어, 이어, 이어, 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거든 와!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이이 와 아, 진짜 이거 아니, 아 잡아서 넘어지냐 필 아니 출격자 최병 뛰는데 어아나 저거 보고 아, 졌다 <웃음> 생각했었는데 벌칙 하나 야 다시 뭐 할까? 벌칙 하나 해야지 아 힘들어 진, 팀, 진 팀에서 정해봐 그래 뭘 벌칙 해야지 야 저, 그러면은 그한명부전승으로 올려주고 둘이 해가지고 딱한 명만 살아 함께 해줄까? 3 2 1 GO! 아이... 어, 빨랐다. 아! 빨라, 빨라, 빨라. 어, 아! 승신이야 아, 빨라 빨라빨라빨라. 승신이야 빨라빨라빨라 아! 아! 아! 승신이 바보. 뭐 어. 어, 뭐야? 어, 아니, 추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목소리> 와, 동점이야. 네, 동점이야, 회, 아, 동점이야, 동점이야 거의. 아, 해준이 형 기사. 아, 맞아, 해준이 했어. 동점이야. 나의 거야, 날 거야. 와,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 아, 둘다 점프했어. 아. 좋은 아. 승부였다. 승부 아, 어 이거. 그러니까 둘다 대단해. 전지만 아,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야,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 해야 되니까. 별책해야지. 아, 여기서 아니면 혼자 크로노. 아, 크로노 여기서. 그래, 그래. 단상, 단상. 단상에서. 단상에서 크로노. 귀엽게, 귀엽게 죽어. 우리 다 내려갈게. 귀엽게. 여기 가운데 센터에 빨리. 엘리스 아, <목소리도> 선수님, 아, 아, 아. 아, 엘리스 저희가 크로노그래프로 컴백했습니다. 아, 야, 발박수 아쉽게도 멤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목소리도> 너무 아쉽지만, 야야 예, 예. 야, 재밌다. 팝콘 먹으면 먹어. 아예. 여러분들 그래도 큰 감정으로 아. 보답해 주실 거죠? <목소리도> 그러면 신곡 크로도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게 보여줘라 귀엽게 해라 끝 빠지는 러브 크로도그래프 안 귀엽다 안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게온사는술 벌레 뭐라고벌레라고벌레라고 뭘로 벌레? 보만라고 뭘로 벌레. 보내만벌칙이라야 되는데 벌레라고 안녕하세요 고 뭘로 보내라고? 뭘로 보내라고? 뭘로 보내라빠만라고 뭘로 보보셨요 이제 그만 네. 설마 어 저희 힐링? 시간 아니고요. 아, 저희 청량에 관한. 아 청량이에요. 그리고 그래, 그래. 시원한 보컬이 매력적인 곡이라서 네. 절대로 시간에 관련되지. 시간 아니고 저희 힐링. 잠깐만. 아, 빨리. 빨리 다 와. 갔다 와. 야꺼아 읽어봐 빨리. 수유형. 아 읽어봐. 아, 아, 세준이 형큰 목소리로. 데뷔 천구백사십일째를 맞이한 빅톤. 빅톤 멤버들의 단합력을 알아보기 위해 천구백사십초 릴레이 팀워크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한 명이 떨어지면 다시 그때부터 리셋인가요? 아, 예? 다음에 온전히 야 우리 좀 쉬자 야, 야, 그냥. 야 우리 어디서? 다 같이 그거 이거 마사지 받으러 가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이겨야 돼 이거 순서를 어떻게 나눌까 이긴 사람이 가져, 가져가게 하자 바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보. 아 1등에 버렸 가위바위보 오케이 3등 3등 되게 좋아해삼 3등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이런 꼴댕이네 맨날 꼴댕이야 이런 거 보낼 거야? 아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바위 바위? 오케이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똥손이야 안 내면 다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졌죠 아, 아, 아, 아, 아, 너집라인이요 제작진과 나. 점수 내기 트램폴린에서 스내카 찍요저 1번 할게요 저, 음. 저 드림팀 2 e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 오, 네. 야 그럼 나 좋지 나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헤쳐모여! 헤쳐모여! 도망쳐줘 렛츠 빅턴! 내가 무기력 할 뿐이지 운동 신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딜레이 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고무 네네 파이팅 이이팅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가자! 고, 고, 고! 맞아 맞아 가자! 가자! 빠르다! 빠르다! 가자.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어이구, 어이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가자! 빠르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지금 가자! 현조심 가자! 조심조심! 야,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지 말고 어? 와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잘, 아, 잘, 잘. <웃음> 좋아+ 좋아+ 아, 좋아. 잘하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이좋이좋이 좋아+ 좋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이좋 뭐라고. 좋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터야아좋돼 좋아+ 좋아+ 좋이 좋아+ 좋이좋이 오케이. 이좋이 좋아+ 좋아+ 좋이좋이 좋아+ 좋아+ 수빈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여기 다, 왔, 아, 다 왔는데? 금방 와 벌써 어, 저기야? 여기가 이제 관건이야 여기 진짜 어려워 여기가 어렵지. 여기가 관건이야. 오 조심. 민수 천천히해 천천히 천천히해. 마이, 여기가 천천히 마이구 마이구가이야야 우리 이번 주에 컴백이야. 여기가 마이크. 뭐라고? 이번 주 거. 우리 이번 주 컴백이야. 아유. 아, 와, 천천히, 아, 천천히, 와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잠깐만 이거 너무. <웃음> 야 여기 탈락하면 저기로 다시 가 되는 거야? 아니 아 여기 여기 이아 여기 아카드. 시간 맞나? 이거 근데 어려워 세준이도 이거 겨우 가는 거야 어, 어 그치 이것도 이거 진짜 악력으로 힘으로만 가 진짜 이거 힘으로 잡는 가. 힘으로 가는 거 이게.. 와. 어. 잠깐만 이거.. <웃음> <웃음> 내 힘으로 될까? 아, <웃음> 아 이거 노하우를.. 내가 가서 시험을 보여줄 수도 없고 <웃음> 아니야 이건 진짜 힘이 좋아야 돼 이게 악력근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안 잡혀 해봤는데 아무도 성공 못했어 요 천천히 가 그게 좀 정신 잡힐 때까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어, 그렇지 위에 거 잡아야 그렇지. 그렇지 새로운 방법이다. 새로운 방법이다. 다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씹어 폴짝 뛰어 폴짝. 아, 폴짝이 안 돼. 안 돼. 폴짝해서 다리로 착지. 안 돼. 저거 안 돼. 폴짝이 마음처럼 안될 거야 지금.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오, 아. 와 너무 미끄러운데. 어, 우리는 근데 없어. 아 임몸이라도 아, 보여주고 싶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안돼. 도한세 두한세 지지마 어, 이 바보야 지지 마. 너 자신한테 지지마 한 세요 어제 그랬잖아 네가 잘해야 는너 어? 네가 잘해야 우리가, 우리가 퇴근한다. 퇴근한다 우리가 퇴근한다 아, 지지마 아, 바보야 떨어지지 아, 아. 마 찬스 없어 찬스 야 이거는 세준이밖에 못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지지마 지지마 지지 마. 아 힘이 너무 빠졌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포기하지 마 <웃음> 힘을 내라 고마리아 잠깐만 지르네.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포기하지 마한세야 여기 전 스텝이 너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구요 한라라안세야 이동을 하고 두 손으로 잡아봤번 뭐 그냥 이거 할수 없어 그게 되나 이봐 <웃음> 야, 멤버 바꾸기 찬스 있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야, 찬스 이것만 해도 세준이형 해도 세준아 네가 해줘 가자 어. 가임가준 가자 가자 세준형자세준이형가 해줘 자 세진이 형자가진이해자자가자 가자 가자! 어, 너무 너무 흥분했어. 잠깐만 움직여. 아 어, 그렇지. 어, 야, 가자.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가자 같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역시 짜자. 가자 아 가자. 어디 가자 가야 되지. 한 시간 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있어봐. 이, 이것만 이거 거만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대신해 주는 거. 찬스 아, 오케이. 찬스야 이것만 대신해 주는 거. 오오케 오호 오아오가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케오오케오 가자, 가자 바오어오갔오봐오바오이오디오어오통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통오았오데오우오바오오오오오오 아, 어? 아 바톤 어디 있어 바톤 야, 바톤 안 들고 갔어. 바톤 어디 갔지? 바톤 어디 갔지 바톤 바통! 어디 갔 아, 저기 바톤 아, 어, 어, 아, 어디 갔저 바톤 어디 갔 저기 있 바톤 갔어? 아있었바데 어디 갔어? 나 저기 있던. 바톤 어디 갔어? 있 바톤 어디 갔어? 있 어디 갔어? 바톤 어디 갔어? 나 저기 있던. 는 어디 갔어? 나기있 어디 있 어디 나기있어기저나저있나기있나야기기나나나야나나야나 야 그다음, 그다음 누구야? 나라 수빈몬. 아 그다음 나네. 와저 전화. 아니? 와 대박이다 저거. 전화는 역시. 아유 역시 헬스하는 사람들. 야 역시 햄스톤 달라. 날씬돌이 <웃음> 날씬돌이 가자. 와나 아, 이거 못해. 나람지자 날씬돌이 가자. 나 이거 진짜 못해. 아니 아니 밀어가든. 아 여기 아, 아래로 가. 오케이 가야 돼. 오케이. 수빈아 밧줄 네. 떨어졌다. 아 그래? 입에 물어. 입에 물어. 아니 인형을 물어. 아니야. 아니 여기 있구나 여기 여기 카메라 더 여기 줄에. 가자. 가자 우리 다람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다람쥐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와 이거야 이거야 야 잘한다 와다 왔어 수빈아 시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다, 다 왔어 다 왔어 형 잡아줄게 당겨 당겨 수빈아 다 왔다 다 왔다 야 우와. 노천탕이 눈 앞에 있어 야 노천탕, 야 노천탕 노천탕 노천탕 다음 주에 추운 데서 벌벌 떠는 거야. 자 떠는 거라고 떠든 떨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 자 그래서 자 다섯 살수야 다섯. 오 오케이 아나 뭔데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났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나야 와. 나 지금 힘힘 힘 떨어져서 이거 할수 있을까 이게 뭐야 자한 방에 가자 그럼 나도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너넌한 다다다다다 도나 가는 거. 나다다다다도 나도 나도 다다다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다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우와. 오케이, 하나. 와! 오케이! 오케이! 깐만 다시 해야 돼 하나 하나 둘둘 둘. 마지막 침착하게 이오 아, 야, 농구를 이이렇게 못해? 하나, 둘,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오 어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점프하고 점프 사진 찍기 아 잠겨있어 이거 핸드폰 <웃음> 잠겨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핸드폰 잠겨있어 누가 핸드폰 누구야 <웃음> 진짜 뿅뿅 집어 으쒸 으쒸 완전 실패한 거 같은데 지금 시간이 이었어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봐봐 아. 태준아 빨리 해야 돼, 아었어야 아니, 아니, 아니, 찬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아아점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일초형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오케이 오케이 이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2 2점. 점이야 막으면 2 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 마그셨어 오. 오. 오 슈퍼 세이브야 오케이 3, 3, 3삼두점 3, 3. 남았어 두점오 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맞춰 맞춰 자, 맞을만봐 맞춰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야 됐어 나도 <웃음> 다음 누구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2층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 2층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웃음> 아, 힘들어, 아 씨, 아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어, 야 여기 너무 무서워. 빨리해. 아, 10분 좀안 남았다. 고아 힘들어. 와, 야 8분 남았다. 8분. 아 파괴인데? 뭐 8분, 8분, 8분 남았다고? 어. 아 8분이면 아, 뭐 느긋하지. 어, 8분 오. 점식 얼마 안 남았어. 아, 너야 오야. 아. 어. 형 그거 그냥 줄안 붙잡고 그냥 뒤로 기대 아예. 그거 안안그 그러고 빨리 가. 이렇게? 저 주황색 줄만 잡고 옆으로 가. 누워서. 응. 오. 거기 안전해. 오. 승식이 형 빨리 좀 해봐. 시간 없어. 야, 승식이 형시간 그냥 그거드피안 잡아도 돼. 주황색 줄에 몸맡기고 그냥 앞으로 가. 아승신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빨리. 뭐라고? 빠르게 해야 돼. 시간 아. 없어. 빨리 아. 다고 빨리 해야 돼. 4분 남았대. 4분. 4분? 야왜 이렇게 없어? 그냥 그렇게 누워서 가라니까. 어 누워서 어. 가라고. 7번. 7번. 7번. 누워서 가라고. 출발. 누워서. 뭐해? 아. 야 저기서 저렇게 하려 아니 저건 왜 못해. 저 그냥 쑥쑥쑥. 아, 누워서 가형 누워서 가. 어 그냥 주황색 줄만 잡고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년 야, 30초! 오기가 막힐 쿨프 어. 아닌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아니, 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뛰어 뛰어 뛰어! 자기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뭐라해? 뛰어 강승식! <웃음> 간다! 온다 온다! 간다! 와라 와라 와라! 아! 엉덩이! 야! 여기 다 같이 모여야 되잖아! 야 야. 내려와 내려와 야다 같이 모여서 뭐였지? 야다 같이 어 뭐야 뭐야 뭐 모여 뽀키 뽀네야 내려와 내려 해처모여 해처모여 해처모요 해처모여 해처모 해처모여 괜찮아? 너무 힘들어 해처모 해처모여 야한번 하나 골라주세요 골라 아무거나 골라, 골라. 골라. 아, 나똥손인데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해 그거포 10초 유지 뭔데 잠깐 잠깐만 아 뭐야 쉽네 야 숙여 숙여 야 똑바로 서야 잠깐만 야 잠깐만, 뭐, 먹어, 이거 이 잡아 여기 여기 어. 잡고 야 세준아, 네가 앞으로 손을 뻗어 아이, 이게, 이거, 그 이거 내가, 아니야? 내가 널 잡고 가운데 사람이형팔 길어야겠다 야, 야, 잠깐만 나와, 그래, 네가 이거. 수빈이 어. 수빈이가 잡아, 어. 수빈이가 잡아 어, 야, 이거 잡아, 그리고 어 됐죠? 야, 수빈아 수빈아, 형,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내손 누가 잡아, 내손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 어, 어 가운데 사람, 병평이 형 자, 하나, 둘, 스마일 세준아, 세준아, 세준 10초, 하루씩 힘써가지고 팔이 부르르 떨려 진짜 덜덜덜 거리는데? 오! 아! 아! 우리 5분 44초 남겼다. 아. 5분? 5분 야. 44초.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오늘 수능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웃음> 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원래 노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오래간만에 좀 뛰어논 것 같아요. 응. 고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스츠 네, 픽톤 해야 되는 거아니야 아, 네, 좋아요. 자, 다 같이 갑시다. 둘, 셋, 레츠 픽톤! 안녕! Let's 빈턴! 그 이제 리조트 그 s the result. This is 리 h e result. This is the result. This is the result. t 리 i s is t h 가 result. This is the result. t h i 맞 is the result. This is the r e s 그냥 t This is the result. This is t h 이 r e s u l 아, 예. 네. 응. 조각 케이크 디자인을 찾는 거 아, 어려운 거네요. 화이트데이 시즌을 맞이하여 앨리스를 위한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주최하고자 어, 합니다. 그렇지. 아,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 좋아요. 아, 고생 많았습니다.